티티티티 <웃음> <지하, 지하>,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트위치 채널이 안 보여서 놀라셨죠? 네 3일 정지 당했어요 아싸 휴가다 쿠크루 빙봉 무야호 응? 어디 가요? 패독 미안해 여러분 나 아까 지나갔어 패독 I'm going to e d p guys. e o i n g to d guys. e i n g to e d o r g i n g to e d up, guys. r e i n to b d up, guys. You're going to bed up, guys. You're going to b e r e d u s i t e u u o i e s t i s e d o r i g t e r e e d i u u i e o m o n e Oh my god! i s <laughs> <laughs> o s c a h o o c h o o t h r t a n d My s h o t My shoe! Oh my god! Oh my god! Oh my o d Oh m o The sugar got onto my glasses! Damn! g a m n Your whole t s h i r got onto my glasses! o t i s s e r o n e o y A few moments later A few o m n n t o l t e A e o e n t a t e So h 그도 내가 세계에서 신청도보기, 베덕도보기 그리고 욕기도보기 오케이 okay. 신청도보기요 신청도보기 요즘 새로운 거 있어요 We're gonna eat the 신청도보기, guys I grew o u r l e m 기 n I haven't eaten 도보기 for a long time 신청도보기 Oh yeah 어, 맞아? 아, 신촌도 먹기. 아, 씨. 아, 신촌도 먹기 먹자. 살이 있나? 혹시? 에? 로스, 로스는요? w 스 e r e s She made me wear some of the clothes. Chongwon had it. Oh, it's h second page. I'm wearing white today. Wait, e l l o I think I need to have some tissue. Whoa. 로제도구. <웃음> 오, 제 생각은 어 그런 거 치즈 아닌 거오 네. 솔직히 배도진 짜맛있어. This is 5 d o l l a guys. 맛있겠다. 맛있겠다 근데 배로 진짜 맛있어요. 음. 음. 음. h 치즈 다 없어졌어. 하나만 필요하나? Ah, 조금만, 약간, 약간, 조금만. 잘 생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. Like it's like nothing in the soup. Sausage is not Sausage is 있으면 조금. 편전 맛있어요. Oh, 어떤 너무 맛있어요. Mmm, i t s like rose flavor pasta, but then they put the b o o g i inside. For you guys. 배인 쪽이랑 배도 더 맛있어요. 금작이 배도 먹고 싶다. 음, The s a u 약간 부다, 핵부다 맛. Today I'm w e a It's a h o e They give me rice oh, here It's uh, a little bit of milk We have a l i t t t of m i l h uh, v e a i t t e b of milk w h e i t t l i t k s a little bit Here o h ah. e e e go Yes, it's d e Oh, the r c e is e e Wow, it's i t i c k e a n my hand 아이 카즈수 나나 아니야, 진짜. Oh, it's good, but h a e it. Mmm, it's good. t h It's good noodles. Oh, i s r delicious. The noodles is just sugar. Do it, do it, do i Mmm, it's really good. It's j i o n t tastes like so sweet. 아 이거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거 아프리카예? 아나 저요? 아, 어 저는 아주 아 유튜브 트위치예요. <웃음> 오케이 레츠 고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네네. 생방송? <웃음> 생방송 못 생방송 보고 싶어요? 여기 나왔어요. 어? 네 여기요. 오 어, 남다. 아 네. 오잘 먹었어요. 와술 저기... 많이 마었어요한분 네. 아니신가 봐요아 한국 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. 아 이거 사진 아, 볼수 있어요. 네. 에이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오 h they t h e 여러분 투수 됐어요 t h e 오 r e